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나루이토 일왕 생일 기념 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렀다고 상쾌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어제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나루이토 일왕 생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장엔 애국가와 함께 기미가요가 처음으로 흘렀습니다. 상케인은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지만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호기라고 판단했다고. 행열가 어제 열리면서 행사장 앞에서 시민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행사가 개최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10여 명의 시민이 피켓을 들고 나와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일본은 아키히토 일왕의 생일인 12월 23일을 일종의 국경일로 기념하고, 매년 12월 각 제외공관에서 주제국 인사들을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열어왔습니다.